<웃음> 아 오랜만입니다 고 뭐. 음, 난좀더 마음들이 들어줄 때까지 기다리줄게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브이배라는 가 뭔가 아, 왜 웃기지? <웃음> <웃음> 뭐야 여들이다 모일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미 실수하네 네, 왠지 다이어트 했어? 아니요저 다이어트 안 했어요 요즘 잘 먹고 다닙니다, 모아분들 여러분들. 네, 모아분들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걱정하실까봐 제가 잘 먹고 다녀요 카메라 이쪽에, 여기 구나잘 먹고 다녀요, 걱정하지 말아요 들을 보니까 연준이 네, 얼굴 진짜 작던데 저 얼굴이 작나 작, 작은 편인가요 지금 작다고 생각을 안해봤던것 같은데 워낙 작은 멤버들도 있고 작은 분들도 너무 많이 와서 아니 연준이 침치해졌나요? 그양 뭐지 침치해 <웃음> 선뭐아무아분들이 <웃음>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켰어요 <웃음> 네. 일단 뭐, 뭐 뭐가 많았잖아요 수춘도 하고 아 뭐가 음 나온 게아 나온 거는 아, 그쵸 나온 건 적긴 했지만 제가 뭐 수춘도 하면서 그 사이 또 많이 뭔가 준비하고 막 많이 했는데 이건 뭐 차차 안 뜨겠죠? 근데 하여튼 이거 저거 하면서 이번에 또 야심차게 스튜디오 춤을 여러분들께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하게회 비하인드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게 있다 아니면 뭐그 외에 다른 게뭐 궁금하시다 그간 어떻게 지냈냐 오늘의 티기만 이도 뭐냐 오늘 밥은 먹었냐 아침은 먹었냐 점심은 먹었냐 저녁은 먹었냐 뭘 먹었냐 뭐다돼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그러면아무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오늘은 그냥 뭐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뭐그 얘기가 아니야또뭐뭐 뭐, 스포를 조금 해달라 물론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당히 돌리겠죠? 뭐 하여튼 스포를 해달라 뭐 그간 뭘 했냐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있냐 하여튼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뭐 자유롭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못 드셨어요. 어이구, 비어이 그렇죠. 얘기 꼭 나올 줄 알았으니까, 할게 오늘은 저희 회사 식당 음식을 먹었는데, 와, 저는 한 번도 감탄했어요. 우리 회사 식당 음식에서 정말 맛있구나. 오늘, 뭐가 나왔냐면, 무슨, 볶음밥에 닭다리, 엄청 맛있는 닭다리 있다고 하는 거, 그, 자메이칸 그 닭다리 같은 거 하나 올라오고, 봉날이라서 제가 그 올려주신 것 같아요. 양식 느낌으로 그 다음에 소세지에다가 감자튀김에다가 메로민수 그 아이스크림 메로나 올려갖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 의 작전 대치타 커버해주세요 아니야이건어 대치타는 이제 수가 선배님의 랩이고 수가 선배님은 제일 잘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어미안을 감수하지 않고 저는 어 팬으로 돌아가서 슈가 선배님 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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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이제 떴잖아요 네, 컴백 준비하면서 2주 정도 연습 했는데 2주 뭐.. 짬 내서 이제 아침 연습하고 연습 개인적으로 며칠 하고 댄서분들하고 맞춰보는 것까지 해서 근데 네, 그거 약간 중간중간 2주를 막 풀로 한건 아니고 중간중간 해서 산 2주 기간은 2주였고 네, 풀로 하잖아 한 2주 한 주에 한 3, 4일 정도 했던 거 사랑해 연준아 나도요 연준아 내 댓글 보면 나태해죠 오늘 뭘 먹었어요 어, 앞에 브이앱을 참고해 보시면 나중에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무릎 안 아팠어 아, 무릎 아팠죠 바꾸려고 <웃음> 나중에 뭐 보지만 아시겠지만 물을 막받고 사실 제가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상, 배, 데일밴드 붙여놨던 것또 사실 어, 수천 이제 기타 연습하다가 베이고 이갖고 그런 건데 심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봤자 뭐 여기 일단 뭐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한번 덮어주실 수 있어요? 너무 길어갖고 지금 지금 너무 생머리라 정리가 안 되거든요 <웃음> 춤 비하인드 풀어주죠 네,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다또 네, 이제 곧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뭔가 좀네 조금 약간 아끼면서 얘기할게요 음. Hmm. 그래서 연준이 춤 노래 어떻게 불리어 그냥 이제 선생님하고 어, 상의하고 네. 이제 그렇게 부르겠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보고 듣고 하시니까 전체 이용 뭐랄지? 전체 관람 가능한 청취 가능한 노래로 골랐습니다 네. 너의 시선이 날 미치게 해 <웃음> 미치겠네요 오빠 너무 살겼어요 살겼어요는 뭐죠? 오빠 너무 살겼어요 살쪘다는 건가요 아니면 겠어요? 살겼어요 살기였, 너 먹은 응. 적 있니? 아마 있을 거 같은데 뭘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가? 그, 그, 그, 그래요? 제좀더 크게 얘기해 볼게요 네. 오늘의 TMI 음, 오늘의 TMI TMI 오늘의 TMI 뭐 안무 레슨을 오시간 정도 하고 왔다? <웃음> 크게 없네요 네 그리고 오늘 밥이 맛있오늘밥을 나온 매운 빙수가 맛있었다. 영화 추천. 아. 어, 우리. 아, 아니야. 네. 알겠습니 아. 그. 네, 어. 저 방금 전까지 미스터 앤 미세스 시미스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봐보시죠 저도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직 추천은 아닌데 아 추천인가? 추천이죠 근데 하여튼 보고 있었는데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먹고 다닙니다 생얼이에요. 네, 세얼이에요 연준이는 뭘 믿고 그렇게 잘 생겼어요? 어,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예쁘게 낳아주셔서 저를 우리 엄마 믿고. <웃음> 상황보다 아우먼 개인들을 많이 안 물어보시네요. 많이 물어보시지 않았는데, 아닌가 내가 못 보고 있는가. 오디랑은 친해. 오디랑 안 친해요. 저한테 마음을 열심 엘시... 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제가 아마 간간히 스포를 중간중간에 많이 했는데 약간 그리고 약간 춤으로 뭐할 거다 약간, 약간 춤으로 뭔가 좀보여줄 날이 곧 있을 거다 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목소리>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스튜디오 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하면서 와 정말 울뻔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여러 힘인데 처음은 안무가 와 풀로 이걸 추는데 지금까지 제가 쳤던 안무랑 비교도 안 되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저 혼자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메꿔야 하는 안무이다 보니까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초반에 진짜 맨 초반에 영상 찍고 막 이제 영상 찍어보고 춤을 출 때는 아저 이거 어떡하냐고 진짜 막 울컥울컥 하는거에요 제음대로 안되니까 취이 그러니까 막 머리로는 얘기를 해요 연준아 세게 세게 막,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몸은 안돼 요 연준아 너의 몸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라고 약간 머리로는 너무 세게 하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체력적으로 <웃음> 너무 힘든 안무였어요 와, 진짜 하면서 멘붕이 약간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할수 있을까 약간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약간 선생님한테도 막, 아 선생님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아이 상태로 나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죠 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러고 아나 처음 뭔가 처음으로 뭔가 약간 자신 없다는 식으로 얘기 일한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없어도 약간 항상 있는 척 했거든 이거 없다 해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항상 어쨌든 해냈는데 이건 뭔가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뭔가 자신 없어 하듯이 좀 표현을 초반에 많이 했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죠 근데 댄서분들하고 맞춰 보면서 댄서분들한테도 자극을 엄청 받고 또 너무 아실뭐 약간 춤 좋아하시고 혹시 댄서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되게 엄청난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그러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 주셨는지 아실 거예요 엄청 대단하고 짱짱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실제로 제가 많이 받던 안무가, 고 안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막사인씨내 선물 드리는자제니팬이 라고 좋을 정도로 막 되게 정말 분들이신데 하여튼 그래서 더 부담됐죠 아.. 이런 분들까지 모셔왔으니 그리고 잘 추시는 분들이시니 여기서 절대 밀리면 안 되는 말 그래서, 오히려 댄서분들하고 같이 해서 더 에너지 받고, 엄청 세게 출수있었던것 같고, 한 명, 진짜 댄서분들 출시는 거한명한분다 봤는데, 배울 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느낌을 정말 너무 잘 살리시는 분은, 그 느낌도 많이 따라가보려 하고, 텐션도 따라가보려고 하고, 제가 만약에 좀 어렵거나 제가 봤을 때제 동작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 옆에 계신 댄서분들이 보고 제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하여튼 그래서 나, 나, 하여튼 결론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 준비하고 뭔가 하면은 엄청 설레하고 되게 기대하고 재밌어 하는데 그 처음에 이거 딱 제, 제이 들어왔을 때 어우 너무 좋다 해보고 싶었다 우리 모아분들도 너무 보고 싶어 했고 모아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했는데 막상 제, 제가 몸으로 겪어보니까 어떡하지?였던거죠 그래서 좀 이번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왔는데 또 어찌어찌 해냈네요 <웃음> <웃음> 결론적으로 어찌어찌 해냈고 그리고 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틈 네. 나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틈날 때마다 하고 부끄러우면 뭐안 되잖아요 무아분들 앞에서 무아드들 엄청 기대하고 있을 텐데 우리 무들 이렇게 살려줘야 되잖아요 <웃음>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고, 네, 엄청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일단 댄서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요. 막 진짜 중간에 아크로바틱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하다가 막 삐고 이러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엄청 열심히 해 주시고 오히려 더 텐션 높여서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면서 열심히 해 주시고 팬서분들도 계속 막 장난쳐주시면서 계속 열심히 잘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그 스춤 관계자분들께서 신경을 정말 너무 많이 써주셨어요. 진짜 너무 보였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배기님 감독님 뭐 카메라 감독님 척관님 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날 딱 무아범이랑 같이 유스통에서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딱 같이 봤는데 결과적으로 무아범도 이렇게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흡족했어요 만족스러웠고. 부하분이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푸듯했고 되게 뭔가 여인까지 차올라 있던 그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여인까지 차올라 있던 긴장감이나 뭔가 기대감이나 이런 게한 번에 스르르 풀리면서 되게 아 우연하다 이거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충분히 마음을 드셨거나 뭐, 조금 아쉬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제가 할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네, 좋은 경험이었고 어, 뿌듯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또 다른 약간 희열감 많은사랑부탁드리겠고요곧또음에인다 나오잖아요? 에그 다음에, 그다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다 놀토비안인데, 놀토비아인데아 밥이, 어,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밥 진짜 와, 그거 진짜 한반 정도밖에 못 먹긴 했겠, 지만 진짜 아예 풀로 다 나왔으면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것처럼 정말. 신동엽 선배님께서도 저 먹을 때 같이 옆에 있어주시고 또 역전에서 넉살 그 선배님께서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저 연습할 때부터 너무 앨범도 너무 많이 듣고 좋아하던 이제 래퍼 선배님이신데 네. 네. 팬이고 너무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고 아. 웬만큼 제 마음씨 너무 착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주말에 뭐할 거예요? 주말에 계획이 없어요 <웃음> 아마 스케줄 하지 않을까요? 눈썹 가려주세요 가리면 은 나 뭐, 우리 뽀도우를 끌어오고 는데 우리 음. 님 손에 반지 보여주세요 이거? 요 이거? 죠 저번에 한번 지나이다 샀습니다. 스튜디오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에 이거? 다 다녔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음. 와 요즘 하늘이 진짜 미쳤던데요 너무 이쁘던데 하늘이 깜짝 놀랐어요 그뭐 약간 솜차탕 뭉쳐놓은 것만 이쁘던데요 예쁘, 스튜디좀 스토리텔링 아이디어또 제가 냈냐고요 아니요, 이제 퍼트팀 분들하고도 포, 아, 퍼트팀 분들이 해주셨죠? 네, 사실 아, 그리고 왜 우리 아자 퍼포먼스 들팀팅 파트분들도 진짜 신경 너무 많이 써주셨어요 진짜 그런 안무를 여기서 저희 회사에 샤라웃, 예. <웃음> 댕이스터 네, 이미 짜주셨는데 우리 이제 줌비하인드도나와 선생님께서 짜주셨는데 너무 멋지고 예쁘게 잘 짜주셨고 또 따로 연습할 때 우리 마이리브쌤이나 다른 쌤들 저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저될 때까지 같이 연습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같이 머리 막 끄집어 짜면서 막 같이 노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사실 멋진 안무 짜주셔서 제일 감사하는 분들 있죠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암무 <웃음> 옆에 누구야? <웃음> <웃음> <웃음> 스포 있어요. 안 되죠. 스포는 전안할 거예요 이제 이미 너무 잘 모르고 한 스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웃음> 앨범. 좋아요 이번에는 노래도 좋고, 안무도 좋고 좋아요 컨셉사진도 잘 나왔어요 뭔가 그냥 제 생각인데 사실 저는 이제 제 e r o by 이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한 노래 그 다음 곡은 뭔가 더, 더 뭔가 잘 나와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뭔가 되게 매끄럽게 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정말 그 노래 다음에 딱 뭔가 와야 될것 같은 노래가 딱 들어와서 그리고 좋아요 좋고 되게 맴돌아요 맴돌았어요 케 하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노래가 항상 다 너무 좋게 했어요. 저는 <웃음> 성야 믿고 들어주세요. 기대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 믿고 들어주세요. 네. 오빠 뭐한테도 자기하라고 해줘요? 아아 <웃음> 아. 네, 같 아, 전 당신은 전기 기준체니까 당신 내 하루를 밝혀주기 때문에. 오 마. 오 h oh, my 어, 어, d Oh oh, 아, oh, <웃음> 너무 좋아. 요즘 진짜, 진짜 골 때리는 거 많이 봤는데, 진짜. <웃음> 랑은 총 봤어? 아, 안 봤어요. 와, 제가 영화만 해서 영화 안본 지가 진짜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와.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게 많던데, 크루엘라도 있고. 소울 그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되게 여름 아 지금 블랙이도도 하자 와 아, 진짜 와 이거 언제 아 그래도 다 아니야 아속상하네 보스 베이비 투도 나왔죠 2인가 맞아요? 네 그거 아 그것도 보고 싶다. 네. 아나 보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아요. 아유튜 네, 네, 네, 네, 혹시 모르 니까 스포하지 제발 부탁데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잠 부탁드릴게요 언제냐 그 저번에 나 드라마 한번 볼때 누가 스포했잖아요. 스포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할게요. 무아 스포 노는 보신 모아분들 그냥 스포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포를 안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영화 얘기를 꺼놨을때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포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I 겠지 n t k n 이러다가 또누 t 또 약간 스 I d 이러 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졸린 거같 don't know. I 데 졸려 보여요. 수출 멤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웃음> 아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춤 째자마자 링크 딱 복사해서 단톡에 올렸어요 멤버들 피드백 좀 해주세요. 좀 봐야겠다 잠시만요. 이거 확인해 <웃음> 아이닝카아 휴닝카이... 갑자기 어이 없었는데. <웃음> 아, 잠시만요. 아, 가 제가... 제가... 아, 니다 아. 태연이가 올렸다. 태연이가 먼저 멋진 애 고생했어요 이러고 수충 이제 링크를 딱 보내주시면 제가 아 고맙다. 보고서는 피드백 좀 해달라 했는데 <웃음> 아 태연이구나. 아 태연이 휴닝카이 였어요. 태연이가 밥먹밥 많이 먹고 세게 하세요 이래갖고 제가 웃고 휴닝이가 먼저 그 다음에 휴닝이가 열심히 했네용 이러고 뭔가 춤선에서 내 춤선이 보이네 이러는 거 아, 이래갖고 어이가 없어갖고 자장난으로자 <웃음> 장난으로 그래서 아니, 욕하지 말고 피드백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웃음> 아, 이래갖고 그랬었죠, 그리고 수빈이도 이제 응. 어 3분인데, 아 멋있는, 아 멋인데 이라고 3분인데 꽉 채웠네 이러는 거예요 씨 응. 제가 아, 굿굿 다행이네 이랬어요, 근데 얘가 좀 거북한데 섹시하긴 해요 <웃음> <웃음> 아니, 다들 <웃음> 잘 나와라. 갑자기 틀어버리네. 경로를 여하튼 네, 이런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범규는 아, 멋있고 해줬는데, 따로 그날에 이제 범규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고로는 아, 이제 안하요 아, 오히려 따로 어, 멋있던 대형 해줬어요. 네. 형 멋있던데, 여러분. <웃음> 네뭐 장난... 뭐, 장난이죠 장난이지? 장난이어야지 <웃음> <웃음> 오빠는 수출만족행네 네. 만족하려고요 만족하고요 후회 없이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말 몸살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왔어요 연습도 그래서 뭐제 실력대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도 열심히 안 하진 않았으니까 만족해요 후회도 없고. 빨리 결혼하자. 안돼 엄마는 더럽못 해야 돼. Will you marry me? Sorry, my mom and my dad. 다이어트 자극말좀 해주세요. 안돼요 우리 무학분들 일 킬로도 이룰 수 없어요. <웃음> 음, 그것을, 그 가슴 그팬그팬은그 가슴 연준이 독방 어케꾸몄어 꾸밀라고 했는데 어뭐 요즘에는 바닥에 다 옷이 깔려있어요 제가 대충 벗놓고꾸밀면 나와서 그냥 바닥인지 이게 돗자리인지 옷으로 뭐 꾸몄다기보다는 그냥 어, 제 물건을 놔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요즘 자 자주 듣는데, 요, 아니,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알려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하다가 사진 노래인데 아, 노래 아니 추다가 아니 추다가 이런다 아니 뭐래 그러니까 찍다가 노래 너무 좋아서 이고 노래 좀 찾을지냐고. 그리고 찾은 건데 키안 키안은 키안 every hour 이라는 것과 Timmy Albert feelings 라는 곡 들어보세요 어,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cute I know <웃음> 아무르 파티? 응? <웃음> 갑자기요? <웃음> 민트 초코 또는 바라 민트 초코. 다음은 뭐 어떤 머리색 하고 싶어? 보라색? <웃음> 이후 연예인 무엇을 할 것인가? 녹음 있어요. 움직 여서 있고 알발지만지만 <웃음> 아 어이없네 연준이가 UFO에 있다면 어느 행성에 가고 싶은가요? 너의 마음에 가고 싶어 히히 <웃음> 아니 가고 싶은가요까지 딱 보고 진작에 고민하고 있다가 뒤에 너의 마음에 가고 싶어 히히 <웃음> 보고 너무 귀여워서 터졌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귀여워 귀여워 공부 작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하지 마요. <웃음> 아니, 공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니, 하는, 하는, 거 좋죠. 아,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는, 아니, 무조건 필요하긴 해요. 기본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하고 싶은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공부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좀 쉬어가면서 해요 어? 회화하시는 분한테 내가 너무 하지 마요 라고 한건뭐 자극?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는 받을, 받을 수 밖에 없지 뭐 공부를 사랑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랑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신다면 주의갑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는 선에서 하세요 그럼 성공 못, 못 나오면 어때요? 딴거 하면 되지 어리고 할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게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거죠 본인이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강박한 세상이지만 쉽지 않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원무로 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다 하면서 자신을 갈아먹으면서 자신을 밑바닥까지 막 몰아 세우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인이 행복한 여전이에 근데 네, 조금 진, 진지했지만 그렇습니다 연준이는 연준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 와 되게 되게 딥한 질문이네 저는 근데 데뷔하면 제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너무 많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 목표가 너무 많죠 그리고 그 목표는 저를 행복 제가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되게 말로 못할 성취와 행복감을 느낄 거고 저는 뭐 그때 성공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뭐 지금도 내가 성공 안한 것도 아니고 불행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쉽지 않네요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웃음> 연준 오빠 수학 좀 도와줄 수 있어? 어,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웃음> 아마 저보다 잘하는 어린 친구도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 저는 일 시작하고 공부를 못했죠 아이돌 지망생인데 조언 좀 해줘요 진지하게. 저 조금 냉정하게 뭐하고 생각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주변에서 냉정하게 뭐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어이 길에는 재능이 없다거나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어 재능이 없거나 그냥 마냥 너무 좋아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고 나름이 봤을 때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뭐, 그냥, 부모님이 반대로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잘 새겨 들으시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주세요. 어서 시간이 소중하니까. 근데, 정말 너무 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하고 약간, 맞춰줘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막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뭔가... 음... 음... 어... 아니, 사실 아니야. 재능이 없어. 도그 노력으로 외골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진지하게 너무 사랑하신다는 꼭 해보세요. 꼭 하시고 그러다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빠르게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냉정 <웃음> 네. 음. 어... 왜냐면은 이런 마하기가참 가슴 아프죠. 마음 아프죠. 속상하고 근데 있는데... 같이 데뷔를 꿈꿔왔던 친구들이 안 되는 모습도 봤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건 네. 쉽지 않네요 네, 근데 하여튼 저도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저는 제가 주변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저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주는분들도 너무 어, 운도 좋았다 생각하고 <웃음> 사실 진짜로 정말 네. 인정하고 뭐,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 일을 꿈꾸시고 어이 일을 위해 정말 밤는안 가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 봐서라도 제가 더어 정말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더 열심히 하고 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대체 뭐뭘하시든간에 뭐, 그냥 일단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될때안 되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이 정도로 얘기하고 아 되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튼. 어, 벌써 한 시간 가까이 있는데, 네. 하여튼 원래 오랜만에 모양대로 뭐또 단둘이 얘기하니까 좀 좋네요. <웃음> 네, 뭐 하여튼 뭐캐치 타임 딱 갖고 마무리할까요? 네, 자. 음음 음. 윙크? 어떻게 해요? 요연준이 네. 다음 좋습니다. 네, 그럼 응. 지금까지 연준이의 fly h i 하여튼 뭐, 네, 오늘 뭐 재밌으셨나요? 재밌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웃음> 하고요 어또 뭐 조만간 네. 또 찾아올게요 아 오랜만에 또 쯧, 재밌네요 뭔가 이런 네 이런 시간 좋아요 자주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싸요